왜 이렇게 멀쩡해?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버즈 에어팟 3 자, 얘네들 되게 미니멀해졌다잉? 원래 미니멀해 그런가? 케이블 끄시네왜 나는 에어팟이 안드로이드에 다 붙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블루투스 이어폰이 핸드폰을 가려서 붙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왠지 애플이면 안 붙을 것 같았어. 나도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멀쩡해? <웃음> 왜 이렇게 멀쩡해? 네, 야, 애플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멀쩡해? 오픈형이라매 오픈형 같지도 않아, 좀 브라노크 한세번 속도니형 먼저 샀네 <웃음> 에어판 아닌 거 아니야? 아니, 심지어 그래서 내가 정발까지 기다렸다고 아까 안드로이드랑 붙드만 아 그러니까. 너 처음 알았어. <웃음> 아니 블루투스 이어폰이 안 붙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핸드폰이랑? 애플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나 아니 애플은 정품 아니면 충전 그케이블도잘안 되더만. 항상 그런 걸 봐와서 애플이면 안 붙을 거다. 그래도 에어팟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형. 네? <웃음> 제가요? 구리다. <웃음> 가격 대비로 보면 별로 그닥 좋진 않다. <웃음> 비싸다. 구리다, <굴이다>, 구려! <굴이야. 웃음> 그린 <웃음> 걸 구리다 그래야지 그러면 어떻게? 아 근데, <웃음> 음. 근데 이 모건은 진짜 멀쩡한데? 얘 괜찮, 괜찮죠? 아니 일단 괜찮고 안 괜찮고로 따라서 이렇게 멀쩡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어 나쁘지 않아졌어. 어어이제 약간 이어폰 같은데? 어, <웃음> 어 근데 나 안드로이드에서는 음, 음. 안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볼 음.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아이폰 일때문에 소리가 더 좋은가? <웃음> 뭐 이상한데? 왠지 더 좋을 것 같지 않냐? 어이. 안드로디에서? 플래시 보겠지 <웃음> 왠지 아이폰에서 에어팟을 이렇게 착용하니까 안락한 느낌이 드는데? <웃음> 기분 탓이야 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웃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웃음> <웃음> 착용감도 다른 것 같아 <웃음>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웃음> 아니야 진짜야 뒤에 저기 딜레이랑 리버브 들어봐봐 뒤에 표현력이 훨씬 낫잖아. 어, 왜지? 모르겠죠, 저는. <웃음> 야, 에어팟을 안드로이드에서 쓰는 거였네. <웃음> 희한하네. 안드로이드가 좀더 박네. 음, 뒤쪽이 더 정보량이 더 많이 보여. 어, 정보량도 더 어, 있고. 어, 어. 심지어 형은 지금 바이브잖아. 음. 나는 타이달이고. <웃음> 안드로이드에서 들어야 되는 기였구만. 어땠을까? <웃음> DA가 더 좋아서 그런가? <웃음> 무슨 상관이야, DA 여기서 하는데 어디서 약을 팔아, 형이? 떨렸다. <웃음> <흠> <웃음> <웃음> 장난해. 뭐지? 왜 안드로이드에서 소리가 더 낫지? 전송 방식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봐야 얘가 AAC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저 지금 에어팟 3가 음. 에어팟 2나 그전 세대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 전에는 이상했지 그냥 많이 이상했으니까 어 지금은 그 멀쩡해 네. 멀쩡한 범주로 들어왔어 어떻게 보면 에어팟 프로의 약간 오픈형 버전이다 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확인히 이게 오픈형이라 듣고 있으면 내가 스피커로 같이 듣고 있는 것 같아 어 약간 그런 느낌도 <웃음> 어, 어. 있고 오픈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귀에 착용할 때 커널이 이렇게 깊숙이 박히는 게 싫으셔가지고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음악 원래 좀 좋아하시거나 이제 이어폰 많이 착용해 보셨던 분들은 익숙하셔가지고 음, 음. 괜찮아 하시는데. 음, 음.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 커널형 이렇게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커널형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되게 막 이압감이나 이런 것도 좀 음. 많이 느껴지니까 사실 저도 오픈형을 좀더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아 그래? 착용 자체는 조음 세잖아 귀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되게 싫어가지고 귀도 아프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좋기는 하지 흘러내린다는 음. 단점은 있어도 이거를술 먹고 이거 100%인데 잊어버릴까? 그래서 죽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웃음> <웃음> 엘만 두 쪽이네 <웃음> <웃음> 어. 아, 어... 잃어버리지 않는 액세서리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거까지 해야 또? 블루투스인데? 유선 블루투스. <웃음> <웃음> <웃음> 의미가 없잖아. 그럼 차라리 유선을 하고 다니지. <웃음> 일종의 넥밴드 같은 건데. <웃음> <밴드. 웃음> 그런 액세서리들도 <이렇게> 종종 나오더라고요. <웃음> 술 먹고 꺼내면 안 돼, 이런 거는. 근데 어쨌든 지금 음질은 어때요? 이제는 음질에 대해서 얘기해 볼수 있을 것같아 조금. 저음이 살짝 많긴 해요, 제 기준에는. 그렇지만 오픈형인데 괜찮아요 저음량이 이 정도는 나와줘야 분명 이제 히 신나는 느낌은 있는데 어? 오픈형에서 왜 이렇게 나오지? 근데 그게 저음이 어거지로 부스트가 돼있고 음. 과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좀 좋은 음 느낌인거지 음, 음, 음. 그러니까 에어팟 1이나 2때는 이 저음이 막 부해가지고 아, 그냥, 어. <웃음> 무슨, 쓰나미나, 쓰나미. <웃음> 어? 쓰나미. 어? 뿌염의 쓰나미, 막. 어? 이 음악의 반 이상은 저음이었어. <웃음> 어, 맞아, 맞아. 어. 지금 저음도 정리가 좀 되니까, 음. 하이 대역도 좀 살고. 그렇지. 저희 시그니처가 있잖아요. 쏨 간별기. 안 써요. 고음역대 정보들도 좀더 많이 보이고. 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확실히 이제 이어폰이 됐어요. 어 이제 이해버리겠어 <웃음> 아그 전에 뭘 만든거야 얘네들 처음 제네레이터를 만든거 같더라고 어, 미국형들이 이제 그러나 내가 이걸 계속 듣다가는 미제의 앞잡이가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전까지는 애플에서 나온 음향기기는 어, 진짜 싫다 에어팟 프로가 조금 괜찮았어요 음. 그러다가 맥스에서 다시 폭망했지 그러다 음. 이제 다시 에어팟3 때부터 좋아지기 음. 시작했는데 마케팅의 일환이기는 한것 같아 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공간 중음향이라던가뭐 돌비에트모스 뭐, 돌비 뭐 고음질음원 이런 음. 것들 지금 막 마케팅을 엄청 때려 붓고 있잖아요 근데 또 전처럼 에어팟2 이런 사운드로 냈다고 생각해 봐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아, 근데 그런 제품들하고 이렇게 결이 너무 많이 다르니까 네네. 깜짝 놀랐는데 어. 그래서 사실 오늘 음. 제가 어차피 본점에서도 에어팟3를 리뷰를 했고 음.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또 되게 많이 다루실 테니까 음. 음. 제가 오늘 리뷰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딱두 가지였거든요 음. 하나는 안드로이드에서도 멀쩡하게 잘 되는가 된다! <웃음> <웃음> 그렇지 그거 사실 다들 알고 계셨으면 안드로이드에서 안될 리가 없거든 심지어 좋다! 좀더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플라시본인지 모르겠지만 어. 이제 두 번째는 음. 이 가격을 주고 살만한 이어폰인가 이 에어팟 3를 검색해서 우리 영상을 찾아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는 그걸 거예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 저거 살만한가? 어, 살만한 것 같아. 오 어, 진짜? 아니 그니까 생각을 해봐. 어. 그전에는 통화품질을 가져가고 음질은 버렸다면 지금 <웃음> 음질도 올라왔잖아. 어 그렇지.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쓸만하다. 어어. 어. 리뷰 끝나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살까 말까. <웃음> 너는 왜? 어 나는 아이폰을. 아너 아이폰 쓰니까. 아, 여기다가 아, 이게 제일 아, 죽이는 점 뭐냐면 아, 아, 아. 어 여기서 쓰다가 음. 내가 그냥 노트북 가져가면. 아 바로 붙고. 노트북에 바로 붙고, 어. 아이패드에 바로 붙고. 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애플 제품을 진짜 두 가지 이상 음. 쓰는 사람들한테는 음. 에어팟이 너무 편한 기기인 거지. 음. 편의성 측면에선 이만한 게 없어. 음. 근데 다만. 진짜 음질 그러니까 가격대비 음질이 되게 발목을 잡은거지 그치 근데 지금 25만원에 음질 자체가 돈값을 음, 하진 음, 않아 근데 편의성과 음. 통화품질 통화품질을 한 15만원 썼다 그러면 <웃음> 어, 그래. 아 그래도 형 본점 사장님보다는 음질이 한 2만원 더 주셨네 <웃음> 아 그랬어? 이제는 에어팟을 귀에다 꽂고 다녀도 안쪽 팔리겠다. 쟤는 음질도 모르네야. <웃음> 이런 손가락질을 안 받겠다. 아, 아 어, 이제 괜찮으니까. 어. 야, 음질도 괜찮아 이제. 이제 에어팟 프로 2가 되게 기대되는 그런 음. 시점이 온것 같아. 아또 나와? 또 나오겠지. 아, <F2> 어, 네. 나오, 나오겠지, 나오겠지. <웃음> 나오겠지. 근데 이제 에어팟 3잖아. 이거는 음. 노캔이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우리가 에어팟이니까 당연히 막 어, 노이즈캔슬을 이일거라고 생각했는데 오, 오. 얘는 노캔이 없어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원래 노캔을 잘안 쓰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거기다가 나처럼 또 오픈형 좋아하는 사람들 음음. 이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에어팟 프로가 신제품으로 출시하면 은삼십만 원대일 텐데 음음. 거의 한1만원 정도 격차로 그냥 얘를 사서 쓸 수도 있는 선택지가 음음. 되는 거니까 음음. 하지만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볼륨을 맥스로 달니지 못하겠지 <웃음> <웃음> 에어팟 프로 1세대냐 에어팟 3세대냐 고민하시는 여러분들께 어떤 선택지를 드리겠습니까? 사실 저는 노캔잘안 쓰니까 사실 노캔을 생각하면 얘인데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약간 단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은 신형이 좋아 자가 차량인 사람들만 음. 에어팟 3를 사라 야그렇게 몰아가지 말고 <웃음> 아이 제품을 지하철에서 든다 그러면 살짝 좀 마이너스지 않을까? 그러면 에어팟3를 응. 살 때는 귀마개를 응. 같이 사라. <웃음> <웃음> 괜찮다! 어, 그차폰 야, 야, 나오겠다. 맥스 형태로 돼 있는 거. 에어팟 맥스 형태로 돼 있는 거. 딱 봐라, 나중에. 알리에서 나온다, 이거. <웃음> 누가 사 그걸? 살거 같은데? <웃음> 통화품질에서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음질이 7, 8만원어치만 해준다고 해도 얘는 <웃음>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봤는데 드디어 이제 한 7, 8만원어치의 가치를 얻었어 그냥 높게 쳐줘서 한 10만원 어 괜찮아 <웃음> 오픈형이잖아. 아, 그러네. 어, 오픈형에서 어, 어, 이 정도면 10만원 괜찮아. 10만원 언더에 있는 다른 음. 이제 오픈형 이어폰들이 음. 에어팟보다 더 좋은 점도 있지만 음. 그 이어폰에 비해서 에어팟이 더 좋은 점도 있어요. 그쵸. 음질만 놓고 봤을 음음. 때. 확실히 그 저음의 타이트함이나 음. 이렇게 딜리버리가 되게 좋은 점들이나 그 다음에 어쨌든 에어팟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이어폰 중에 하나잖아요. 미스테리하지. 어. <웃음> 탈때 불가사 의거 그래서 그 약간의 평균치라는 느낌이 있어 음, 음, 음,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에어팟이 아 그래도 타사 제품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긴 하구나 음. 라는 느낌은 있어요 <웃음> 애플에서 무슨 어디 다른 음향회사 인수했어? 직원을 좀더 조졌겠지 <웃음> <웃음> 앞으로 당분간 나아가야 될 방향은 고음질이다 막 어. 쫓겠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 콜로세움을 음. 하나 열어봅시다 음. 뭐라고? 하나 둘셋 하면 대답하는거야 밸런스 어. 게임이야 버즈 에어팟3 에어팟3 <웃음> <웃음> 버즈는 아니었어 톰프리 에어팟3 에어팟3 <웃음> 톰프리한테 미안한데 이 정도의 음질은 아니었어 톰프리가 UV 살균도 좋았고 <웃음> 네, 네. 닌텐도 도 되고 음. 그 유닛도 작고 음. 다 좋았는데 이 정도 음질은 아니지 않나 어 그러면은 음. 버즈와 톰프리를 제끼고 에어팟3가 음. 최고다 아 이게 난은것 같아 야. 글로벌 음. 대기업 그룹 중에서 음. 에어팟3가 지금 최고다 3사 중에서는 제일 어. 맞지 않을까 전문 음향기기 회사들을 좀 음. 제외하고는 어, 이전 제품들은 <웃음> 잊어주세요 어. 결론을 그럼 내리자면 음. 에어팟은 에어팟3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다 이전은 없지 <웃음> 음. 그전에는 그래도 음질은 별로잖아였는데 어. 음질은 쓰레기니까 어. 아우 이해가 네. 안돼 어. 제일 배, 자, 많이 팔렸다고? 막 그러고 어. 어. 이제는 어 이거는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결국 이어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디자인이랑 통화품질이야 어? 음질은 이만큼만 만족해도 아 바로 1위로 아 치고 올라가잖아 아 이거는 우리 안 올려도 되죠? 뭘 올려요? 중고 내가 쓸게 아 웃기지마 웃기지마 <웃음> 빨리 쓸게. 빨리 닦다다 딱닫다 벌써 승환에 에어팟으로 등록되었잖아 웃기지마 지워 지워 빨리 야딱다다딱다다 아휴 이거 그냥 내가 쓰자 됐어 중고 올려놓을게요 <웃음> 나 진짜 열심히 편집하고 있잖아요 <웃음> 힘들다고